요거 두 개는 아시겠죠? 같이. 그러면 여기서 마디, 머리띠에 붙일 건데요. 머리띠 붙일 때는 얘를 밑에 거를 뒤집어야 돼서. 되죠. 밑, 두 개가 안쪽으로 들어갈게 자, 안쪽에 요 밑에 하나, 대각선에 이렇게 되죠? 위에 하나. 위에 하나. 아까 요거까지 하셨죠? 다. 요거까지는 다 하셨죠? 밑에 투나? 요거는 다 되셨죠? 양쪽에 되는 거. 자, 볼게요. 자, 제가, 어, 보이는 쪽으로 생각을 할게요. 왼쪽에 거, 왼쪽에 밑에를 올려주세요. 올려주시고, 보내고, 위에 거를 또 오른쪽으로 보내세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나왔죠? 네 개가 나란히 나왔죠? 네 개가 나란히. 자,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. 네 개가 나란히 중에서, 자, 밑에 말고 위에 거 있죠? 위에 거, 위에 거를, 자, 요거 사이를 중간으로 해서 뒤로 보낼 거예요. 뒤로 보냈어요. 보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. 여기는 뒷면이 나왔죠. 안쪽면이 나왔죠. 그러면서 이거 뭐죠? 자, 그러면서 밑에 끈 있죠. 밑에 끈. 밑에 끈은 자, 요게 아까 두개 있는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. 두개 있는 사이로 들어가요. 두개 있는 사이로 제가 지금 혼자서 이거 하려니까 힘들어요. 동영상. 누가 좀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자, 밑에 들어갔어요.